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동일할 텐데요. 나도 그렇고요. 내 상대방도 그렇고 시작할 때는 참 좋았어요.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내 상대방이 나를 떠나요. 만약에 그런 문제에 봉착돼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자인 나는 요 처음에 어떤 남자가 다가왔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 경계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맞춰주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사귀기로 했고요 나에게 잘해줬다면요 분명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꽤 괜찮다라고 검증을 해준 거겠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잘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연애를 좀 시작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떠난다고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설명서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 연애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가정이랑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살 반려동물이 필요해요 이런 가정을 동일하다고 봐 볼게요 나와 함께 살 반려동물이 필요한데요 나는 강아지를 선택할지 고양이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성향상 강아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엔 고양이가 있네요 분명히 고양이와 강아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둘다 우리의 반려동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왔다면 고양이의 습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. 강아지가 왔다면 강아지의 습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.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면요. 아무 남자친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강아지 같은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고양이 같은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강아지 같은 성향인지 고양이 같은 성향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 집 강아지는요 내가 쓰담쓰담 쓰담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나한테 자꾸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또 쓰담쓰담 쓰담 해주게 되겠죠 그게 순환되면서 강아지와 나에게 유대감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또 고양이가 있네요 그 녀석도 강아지처럼 내가 쓰담쓰담해주면 좋아해줄 줄 알았어요 제법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 녀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내 품에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심심해지면 내 앞에 와서 기웃거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나는 고양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 고양이를 꼭 안고 자고 싶은데요 내가 그렇게 꼭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 고양이는 자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고양이에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여태 강아지와 함께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비교를 해보면 요이 고양이는 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마음이 서운해질 수 있겠죠. 근데 그 고양이도 요나란는 사람이 좋거든요.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는 걸 거예요. 그런데 자기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알짱거리는 것들에 관심이 가고요. 호기심이 참 많아요. 그럼 어쩌면 내가 고양이와 함께 살기 위해선 그 고양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도 덜할 거고요 그 고양이도 나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건 강아지니까 모든 반려동물이 강아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아지에게도 분명히 단점은 있거든요 고양이보다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요 가끔 옆에서 내가 바라보면 답답하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봐서 놀아줘야만 할것 같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잘 그렇지 않죠 자기 혼자 잘 놀고요 사고도 잘 치지 않아요 깔끔하게 자기 혼자 알아서 잘 지낸다고요 그래서 내가 편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반려동물이 필요한 거고요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동물이든 하나를 선택했다면 적어도 나도 그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위해선 그 반려동물의 성향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면 그 남자친구도 요 남자이기는 한데요 그 남자 나름의 성향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남자의 성향에 맞게 내가 행동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게 그 남자가 나에게 맞춰주기만 바라고 계신 건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도 내가 많이 좋아요 나를 원해요 그래서 나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성향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요. 마치 내가 고양이를 꼭 끌어안고 자고 싶은 그 욕심이 고양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요. 다르다라는 것의 인정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가끔은 내가 더 많이 맞춰주거든요. 반려동물이잖아요. 같이 살기 위함이잖아요. 그것처럼 내 남자도요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은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놔줘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내 연애가 망가지는 것 같다면 분명 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나라는 사람이 별로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. 어쩌면 내가 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될 부분들 내가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끝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 스스로의 자존감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요. 습성에 대한, 성향에 대한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연애가 잘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